흐려. 아, 정류장에? 어. 이거 스폰이야. 스폰이야. 어, 어,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어, 올라가시네. 아, ᄉ 아, 래라 좀비 뒤, 바로, 바로 뒤에 쫓아서툭놀냈네 저기 올라와, 위로. 아우. 사다리야뭐안 뜨네 안뜰걸 옛날에 샷건 같은 것도 종종 뜨고 그랬었는데이야 그러니까. 아,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이뭔개리야아 어, 옥상 쪽에 있어 아, 옥상 나 내 아파트 아니야? 바로앞 아파트, 바로 앞에 아파트, 바로 앞에 아파트. 내가 뛰어 내렸어, 뛰어 내 오케이 들어오는 거다 줘. 아. 다